이거 뭐요 한약 아니요? 어이구야 당신이 웬일이여 지금 나 먹으라고 한약 지인 거요? 아이고 정신 차리셔 당신 거 아니야 한서방 거야 어 그려 음, 한서방 거라고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요즘 왜 이렇게 아이고 땀이 나고, 아이고 춥고, 아유, 니들 언제 왔냐? 아이고야, 안 서방, 자넨 한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? 아유, 할 아빠, 분명히 방으로 뛰어가는 거 봤는데 눈도 마주쳤는데? 뭔 소리야! 아이고야! 몸이 안 수신 곳이 없어! 뭐... 나이 안 늙어가지고... 아이고... 한약 같은 것은 먹을 필요는 없지... 아이고... 아... 이맘때 한약을 먹어야 되는데... 아유, 겨울에 추위를 안 타려면 이맘때쯤 한약을 아이고 안서방 사내는 작년에 한약을 먹고 겨울에 좀 어땠나 네 아주 좀덜 추웠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아니야 아니야 난난 추위는 안타 괜찮요 아이고 몸이 으실으실 추워지네 자네도 나이 먹으면 알 거야. 아빠, 원하시면 말씀하세요. 아니, 됐다니까 그요 약만 해준다고 해봐. 하지마, 하지마! 약 같은... 아이고, 어리야아유 <웃음> 주책이야, 주책! 당신은 한약 아니더라도 다른 거다 챙겨 먹잖아. 운동은 6시간 이상하면서 말이야. 그만 좀 앙탈 부려요. 아니야. 내가 그런 걸로 그럴 것 같아. 나는 한약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. 한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. 한서방 그때 말이야. 그때 한약 먹고 괜찮아졌다고 그러지 않았나? 이제 땀도 안 나고 추위도안 타고 그랬어? 어! 그래, 그래. 내가 해줄게. 해준다. 해준다고! 아니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내가 한서방한테 또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아유내 맘도 몰라주고 말이야 아이고야 이거 먹자마자 기운이 와 기운이 쭉쭉 올라오네 한서방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게 이거였구만. 어? 어 좋다 좋아. 한약이 최고야. <웃음> 아빠 미안. 사실은 엄마가 한 소방한테 매년 두 번씩 한약을 해줬어. <웃음>